앉아 주세요 요한아 흥분하지 말아 주세요 먹지 말고 또 <웃음> 이야 어때요 나 네네네 진우 진동행 친연이 같이 네어 싸고 와요 키트 안에 이렇게 생크림 짤주 몇 개요 예요한씨두 개. 두 개죠? 빵, 빵, 빵이 있죠? 이렇게 빵. 케이크 쟁반이 있고요. <웃음> 안에 케이크 시트 같이 들어있고, 과일들이랑 꾸밀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 케이크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지루기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들어볼 음. 케이크는 뭐죠? 요한 씨? 음. 요니 씨? 음. 과일 케이크. 과일 케이크, 그쵸? 과일, 과일. 삼촌 얼굴 안다고 이제 진유한이 메인이야. 진유한 얼굴만 나올 거야? 네. 맞지? 삼촌은 목만 나와 케이크 만드는 것 때문에. 네. 시계 차. 어, 네. 케이크 빵은 총4 단으로 돼 있어요. 4 단으로 돼 있어서 빵이 생각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작아요. 우리 빵이 으스러지지 않게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너무 얇고요, 나머지. 자, 맨 밑에 빵 먼저 깔아주시고, 우리 진보 조씨, 우리 진보 조씨가 해주셔야 돼요. 생크림 한번 짜볼까요? 내가 짜고 싶 자, 이거 짜요. 여기 해줄게. 자, 하나, 둘, 빙글빙글 빙글 돌리면서 우와. 자, 우와. 이렇게 끝! 일단으로 응. 하고 집에 빵칼이 없어서 이런 주방 실리콘 주걱을 준비를 했어요. 층층이 쌓을 때마다 치지 이거 한번 잡아줄래요? 네. 자.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키트가 간단하고 편하게 돼 있어서 한번, 해봐야 알겠네. 네, 한번 해봐야지 알겠나 네한번 해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렇게 음. 이렇게 보이시죠? 맛있어. 진주한 잘해 음. 바나나를 한번 넣어 볼까요? 바나나 너무 음. 자요나 음. 이제 음? 집, 집중해 집중 자 그러면 우리 요니 보조님께서 과일을 넣어주세요. 다? 아니요? 아, 바나나. 바나나만요. 저기요. 이렇게 옳지. 옳지. 그렇게밖에 안 넣어요? 이쪽 외곽에도 이렇게 땡그랗게 한번 넣어주세요. 네. 바깥쪽에. 아, 근데... 안에 말고요. 너무... 응. 바깥쪽에 놓으면 삼촌이 정리해줄게. 끝! 이렇게 일단 완성. 옳지. 손 너무 더러워. 손 더러워도 괜찮아요. 이따가 닦으면 돼요. 이렇게 일단 완성. 또안고생 그냥 한번더잡시다 <웃음> 내가 짜릴게요. <잘 웃음> 삼촌이 이 잡아, 잡아줄게. 잡니다. 골고루. 골고루 놓아야 돼. 옳지. 그만. 어, 너무 많다. 왠지 똥 같아. 똥, 똥 같아? <웃음> 네. <웃음> 같이 살 슬슬. 살살, 살살. 어때? 느낌이 어때요? 어 좋아. 좋아요? 살살. 부드러워요? 네. 어떤 느낌이? 살살 살. 왜냐 왜면 케이크가 약하기 때문에. 케이크 빵이 약해. 어 빵이 약해서 살살 먹고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음. 이제 나머지 정리는 삼촌이 할게요. 네. 이제 손 나지. <웃음> 진정한 끼불이네요. <웃음> 자, 이렇게 지금 2단까지 끼을 발라줬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한개더야한번더 더 바나나를 올려볼까요? 네, 이번에는 네. 바나나 조금만. 1단에 바나나를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오리 사과도 한번 넣어볼까요? 초록색 사과? 어, 이거, 이거. 사과. 사거가 있네? 간 한다요. 응, 해. 여기다 하고, 얘도, 어? 불러졌다. 근데 불러준 건 나야지, 불러진건 어떡해.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블루베리는 땡글해서 이따가 맨아 위에 올려봅시다. 불러졌다. 근데 불러준 건 나야지. 완성! 완성! 완성! 완성! 빨라 한번더 얹어줄 거 <웃음> 대박! 대박 사건.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또 불러준 건 크림. 크림은 이렇게.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잘해. 이번에, 한번 더! 우와! 그만, 그만. 너무, 그만, 많다. 그만, 너무 많다. 많다. 너무 많죠? 너무 많 왠지 강아지 똥 같아. 강아지 똥 같아? 그니까 그냥 삼촌이에요 어 삼촌이 할게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먼저 빨리빨리 응.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돼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마음 급한 분들은 케이크 만들다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서져가지고 망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되니데네와 오늘 조금 잘 만드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웃음> 맛있게 보이네 맛있게 보이나요? 아 이번엔 뭐얹까 맞아요 아 블루베리 왠지 터질 것 같아요 블루베리는 맨 위에다가 왕관으로 하세요 왕관 왕관으로 하고 싶어요? 왕관으로 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가 한번더 바나나 얹을까요 말까요? 만져요! 언제요 요한아 카메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과일. 아니요 <웃음> <이거는> 위에다가 <웃음> 과일, 과일. 한번더 얹을까요? 네 요즘 바나나 어차피 여기 사과더 넣어요 사과! 사과는 이렇게 골고루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두, 대박 됐다. 나쪽한 개만 더 얹어주자. 됐다. 로봇 반나나 됐다. 3단 그렇죠. 완성! 이렇게 3단이 완성이 됐고 이제 4단만 하면 이제 불베로 얹어주자. 조좀만노노노노 음. 음. 음. 아, 마지막! 마지막! 불베있을 때가 마지막 생방이. 생크림 간다! 오 <웃음> 이분이 사당 케이크. 사당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야. 야 이제 너무 너무 맛있었는데. 자, 도져 볼까요? 간다. 살살 하자. 그만. 와 너무 맛있다. 이 작업을 네 <웃음> 번만 거치면 데 와, 케이크 어때요? 와? 완전 마켓탱 같습니다 마지막에 블루베리 먼저 삼촌, 어? 마지막 이제 블루베리언 얹을 때가 주왔어요 블루베리는 네. 조금만 요 삼촌이 크림 다 바르면 근데 이는요 줄은유한이 얹을까요? 네! 블루베이는 귤을 줄깔수 있어요? 네네! 네. 그럼 줄한번 까주세요, 우리 부조님 우리 진보조님 네. 카메라 밖에 나가, 나가면 안 되지? 너, 저, 이거 어떻게 따지? 내 손이 그러면 은 이따가 삼촌이 해줄게 내가 땄다! 땄어? 네땄어 살짝 균형이 애매하긴 하지만 않네. 바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바나나! 일단 여기 하고 조금. 여기 하고 제가 야, 진짜 왜 제작 케이크 돈 많이 받는지 알것 같아 케이크를 잘 만드니까 필트를 엄청 맛있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웃음> 그러니까 우리 요이 화려하단 말도 알아요? 네어머이 멋있다 좀 닦았다 이제 이 응. 외곽이 가장 중요니다 여러분 요한아 어, 나 삼촌 못하겠어 아니에요 삼촌 아, 할수 있어? 조금 밑틀어렸어요 어? 조금 밑틀어졌어 그렇지. 예. 이게 과일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돼 아니야 이 안에 층이 안 맞아 지금 우리가 우와 막 살짝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네 살짝 여기 삐뚤어졌다 어쩔 수 없다 안에 아, 네. 응. 아니야 아직 아직 앉아주세요 요하 흥분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1층에 너무, 너무 많이 넣었다 이원 응, 진짜 응. 이 외곽 은 크림 어떻게 발라야 되니? 전 알아요 상촌이 진짜 이런 거 만드는 거 못해요 네, 좀 재능이 침한... 없나 봐좀 전... 맛있게 먹어가지고침 뭐 흘리고 있어 누가? 저요 진짜 이게 네.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만들어내니까 정신이 없다 형제 이렇게 없어요 영아 나 삼촌은 음, 삼촌 그냥 그냥 먹방이랑 찍어. 먹 영아 삼촌은 먹는 응. 것만 해야 돼. 안나안나 먹는 거 해줘. 그래, 그치 삼촌은 제가제빵은 못하는 것 같아. 뭐 내가 지금, 빵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꾸미는 건데도 지금 먹방은 잘합니다. 먹는 것만 잘하고 먹방은 잘. 잘 잘하는데 케이크 만드는 건저할때 이렇게 귤을 여기에다 조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왕규를 한 번에 얹자고요? 네 <웃음> 왕규를 그냥 이렇게 얹어가지고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어,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블루베리로 마지막 이렇게 쭈루룩 해주자 쭈루룩 해주자요? 네 하지만 시청한다는 지금 어? 우리를 바라보고 싶어요 <웃음> 요한아 대박 <웃음> 좋은 생각 났어 왜요? 삼와 요한 삼촌이 이렇게 왕관하고 싶다 하트로 하자 응 음, 뭔가 왕가이더 어울리는데 하찮으자 어구 어구 어구 죄송해요 아, 예쁘다 예쁘지? 네 귤은 3초에 넣을게 네 오케이 근데 블루베이 피나요 피나요? 네, 블루베이 피나 우리 좀 잘한 거 같아 요한아 좀 멋있는데? 네 멋있어 좀 멋지지? 네좀 괜찮은 거 같지? 별로 괜찮은데요? 별로 괜찮은 건 무슨 마음이야 요한씨? 우리 잘 만들자 여기도 남았고. <웃음> 우리 원이 미적 감각 대박인데 예! 우리 때가 나한이야흐르루루루루르 흐르르! 흐르르이흐다르 흐르르르! 어르요 흐르르! 흐르르! 흐르르 도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넌먹고후기를 <놀람> 남겨주세요? 이걸 한 입에 다 드시겠다고요? so, so, so, so, so, s 이 so, so, so, 요 o s 어 음음 음. 음. 맛있어 음 맛나나 음줄 음.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다 어찌 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약간만 먹어보고 싶다 와 엄마 나사가줘고 그냥 줄 <웃음>